<웃음> 그래서 t c 를 1학년, 1학기 때배 c 를 i 학년 이 a 기때 대본 h i k a Nay, 선배, 교수님. k a Nay, Tachika, Nay, t a c h 네 k a 년도 y Tachika, n 추 y Tachika, Nay, Tachika, Nay, Tachika, 난 진짜 노래 틀면 진짜 잘할 수 있어 나 응. 내일 응. 노래 틀어볼게 응. 얘는 이제 취해야 돼 클럽에서 데킬라 한 3점 누씩 미친년아 같 아니 미친년 버전 섹시하게 하면 섹시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럼 준오빠가 나랑 결혼하자고 할것 같아가지고 야야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 나를 <웃음> <말을 웃음> 보라고! 맞아, 이현이 핫해! 내가 자주 봐! 요즘은... 아니 그... 그... 그 유진이야? <웃음> 물 좀! 혹시 어, 어, <웃음> 더워요? <웃음> 이거 화장실 어딨어요? <어디> <웃음>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제가 <웃음> 오늘 이렇게 왜 해보셨냐면 제가 인스타 DM을 막 하잖아요. 뭘 질문이 있으냐면 CC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아 c c 당연히 해도 되죠. CC는 진짜 해도 되지. 그래서 오늘의 네. 주제는! 빠밤!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컴버스컴버스 컴퍼스, 컴퍼스 컴퍼니 컴... 처치 처치 커플 컴퍼니 커플 캠퍼스 커플 힉 x 로힉 캠퍼스 커플 해도 되는가? 아 캠퍼스 커플? 이게 왜냐면 허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해도 됩니다 음, 저도 해도 됩니다 나도 해도 된다 나도인데? 아니 솔직히 탈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튼! 다 CC 해보. 맞아. <웃음> 자기 대답하지 말래. 맞아. 가촌 오빠가 나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 응. 대학교 가서 CC 하지 말라 했는데 응. 자기가 CC하다 안 좋게 헤어졌거든요. 음. 응. 근데 여대 갔어요. 저도 여대인데 어. 저는 동아리 CC를 해봤기 때문에 아. 추천드릴 수 있어요. 몇번 해봤어요? CC요? 네. 저는 여덟 번 해봤어요.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많이 음. 해봤는데? 한나기한 명씩. 거의 미석이네요. 하나 치웠네. 그러니까. 이게 킬러네요. <웃음> 아 신입생 킬러. 과대 기도했고, 총학때 썼다고. 아, 아, 아 그런 무조건 생기죠. 벌력을 이용했네요. <웃음> 아 저는 왜 추천드리냐면 그게 다 경험이라고 생각해. 네. 음. 그래서 CC를 1학년 1학기 때 3번 해야 된다. 3번이요? 네. 아니, 한, 한 학기예요? 네. 그렇 3번이면 한한 달이면 끝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동기, 그... 선배, 교수님. <웃음> <이렇게>. <웃음> 전 좋은 케이스를 되게 근처에샀어요 음. 하지 말라고 했던 사촌 오빠의 친 동생이 음. CC 를 해서 음. 지금 결혼을 했단 와우. 말이에요. 와우. 우와. 아예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사귀어서 잘 우와. 지내는 모습을 봐서 저는 아, CC에 그렇구나. 되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CC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같은 학교라는 이유로 안 사귈 것 같다는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같이 함께 보내는 시간도 데이트에 포함이 되니까 그게 엄청난 추억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에 같은 과 시시면 공강이 떠도 그걸 데이트로 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기 같은 과에서 케이스커플를 했어요. 네 응. 헤어졌어 응. 어떡해 그럼 뭐 이제 남남되는 거지. 맞아. 그게 쉽지 않잖아 그냥 버텨야지 뭐 그래도 사겼던 기억이 행복했으면 된 거예요 저는 시씨는 해야 된다고 기긴 한데 응. 몰래 해야 돼아 그게 또재미밌을것 같아요 몰래 재밌겠다. 무조건 몰래 해야 돼요 어. 이게 네. 왜냐면 낙엽이 시켜요 그렇지그렇지 공기업을 하면 아소문 진짜 빠르네 대학 내에서 시씨 시신... 만나는 것도 소문 빠르고 맞아. 헤어졌을 때는 더 빨라요 아맞아 사귀었을 때는 비밀연애라 치면 주변에서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맞아. 생각 때문에 맞아. 서로 쉬쉬 하는데 헤어지면 마주치게 하거나 괜히 말 꺼냈다가 분위기가 납작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하며 서로 다 알려줘요 자랑 헤어졌으니까 제 앞에서 걔얘하면안돼야자랑랑 헤어졌으니까 자랑자랑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얘기하면 안 그러니까 다 놔. 사실 남자부들의 경우에는 분 휴학이 있으니까 응, 안정 장치가 뭐 있는 편인데. 부담 없다. 네. 없다 없다. 그렇죠. 그리고 사랑의 도피. 아. 그렇지. 아. 혼자만 떠나는 사랑의 도피 가능해서 아. 이 <웃음> 학기 정도에 해봐도 괜찮지 않나. 아. 제가 이 학기에 했었거든요. 안전적인 아. 거였어 강의 시간에 서로 불편해지는거나 파가 나뉘는거나 아. 예, 음. 그런 그런 게 생기긴 하죠. 만약에 이게 진짜 무리해서 생겼는데 술을 먹고 그러면 얘 없을 때한번 하고 나 없을, 없을 때한번 어.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다른 과를 사귀는거예요 사실. 아 그게 진짜 제일 핵심이야 핵심이. 수업이 그렇게 크게 음. 겹칠 일도 없고 무리도 안 겹치고 네. 네. 전 다른 과를 많이 사귀었거든요 한세번네번 네. 오랜만에 학교를 갔다 응. 편의점에서 이렇게 걸어고 있었거든 응. 근데 딱 입구로 갔는데 걔가 걸어고 있는거야 응. 그래서 바로 서면 수... 자른다 <웃음> <웃음> 바로 가지고 <웃음> 바로 얘기하니 뒤로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웃음> 나 <나갔어. 웃음> 왜 이렇게 부린다. 방금 개빨랐어 <웃음> 누나 또 <그냥> 다녀가 <아빠가> 있었는데 <웃음> 없어졌어, 내 눈이 못 따라갔어. 방금 도망갔어. 진짜 불편해. 진짜. <웃음> 그치, 그치. 활동 제약이 줄었어. 아, 맞아. 저는 여드니까 확실히 남자 만날 때가 연합동아리밖에 없잖아요. 헤어지고 이제 같이 술자리를 만드니까 술자리 껴서 먹더라도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대화가 잘안 통하고 서로 이렇게 무시하면서 나는 이쪽 보고 떠드고 얘는 이쪽 보고 떠드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불편해서 제가 그 동아리 를 그냥 탈퇴했어요. 그 어떤 집합에서 사귀다 헤어지면 한명 나가야 돼. 어 맞아요. 그게 제일 깔끔한 거 같아. 아니면 은 나가게 해야 돼. 아, 정치질 그게 정치구나. <웃음> 그게 정치질. 정치질을 해야 한다. CC하면 좋은 점 뭐가 있을까?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보낼 수 있다? 캠... 코스 데이트만의 어. 그런 로망이 또 있잖아. 어땠어? 여덟 번은 다. 그러니까 제일 저 누구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어떤 데이트를 할까 고민을 그렇게 크게 많이 안 해. 잖아 연애를 할때 우리가 데이트 코스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잖아요. 이거 너무 식상한 것같 다음에 어. 뭘 준비하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은데 아, 우리 데이트를 하자. 그럼 거기에 뭐가 있을까? 거기로 가자. 이렇게 되는데 음. 일상 속에 그냥 연애를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대학 주변에 놀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은 자연스럽게 놀 것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음. 영화관이 됐든 노래방이 됐든 음... 아, 대학교 때 진짜 무조건 사귀야 될것 같아. 아, <웃음> <웃음> 무조건 연애를 해야 돼 대학교 때. 어떻게 본다? 손해야다 흑인사라도 깨닫는 그거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보다 대학교 생활이 훨씬 네. 재밌지 않을까? 맞아 맞아. 그런 것만 안 하면 될것 같아요. 헤어져서 그전 여친 입장까지. 아 언제 해야 돼? 언제 해야 된다고? <웃음> 네? 너왜 이렇게 정치? <웃음> 해안 돼요. 배지 어딨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은 제이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웃음> 오히려 <웃음> 나 때문에 헤어졌어라고 하는 <웃음> 어... 게 이미지적으로 그리고 헤어질 때 진짜 잘 헤어져야 될거 같아. <웃음> 선빵 필수. <웃음> 아우 어, 진짜. <웃음> 아! 그리고 울어야 돼. <웃음> 아, 얘 때문에. 선주 필수. <웃음> 그렇죠. <웃음> 아, 이렇게 다 정치랄까? 근데 본인 이 감안할 수 있는 것들 다 감안해야 돼요. 시시라는 음. 음. 교수님들로 놀려. <웃음> 어, <웃음> 자, 자, 자 탈지탈지전 음. <웃음> <전유치> 여친 나타났나 봐. <웃음> 도망갔다. 또시시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저 처음 사귄 네, 여자 친구가 네, 네. 영어 교양 아니죠? 팀 활동하다가 사겼거든요. 네. <웃음> 사귀서 제일 처음 한게 순대국밥 먹는 거. <웃음> <웃음> <웃음> 순대국밥 먹고 얘가 <웃음> 뭐, 나한테 뭐라 했지 알아요? 뭐라고? 진짜 거? 이거 먹는 거야? 하면서 물어보더라고. <웃음> <웃음> 그럼 내가 먹지 난... 안 먹냐? 이렇게 했어. 그럼 먹지 안 먹냐? 널 먹지 안먹 편한 연애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어진 거 같아. 그런 거아 나는 여자친구 아... 과제 대신해줬었어. 나 해주면서 나도 재밌고 나한테 어. 복습이 되니까. 아 여자친구한테 학점이 되고. 아아 어 그래서 선배를 사귀라고 하는 거도나 이런 도움을 받을 거야. 이제 알았네. 내가 선배 질료를 해놓고. <웃음> 처음 <웃음> 알았다. 또 시시했던 게 웃긴 거. 제가 대학교 때 미팅을 했어요. 과팅을나성신여대 네. 음악하시는 분들이랑 8대팔 미팅을 했어요. 와아악! 아 재밌다. 재밌죠? <웃음> 벌써 미팅을 재밌다. 했는데 미팅 조선자들끼리 만나거든요. 미팅하기 전에. <웃음> 만나가지고 걔랑 <걔만> 사귀었어요. <웃음> 미팅하기 전에 <웃음> 이래서 세상 여자들 다 사귀겠어? 아니 c c 가 파는 이유가 썸 타기가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완전 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말아가고 재고 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c c 는 그냥 같이 생활 보내다가 어? 갑자기 설렘 느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무조건 해야 되는 이유 중또 하나가 그 대학교로에서는 음. 만나면 장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쵸. 이성을 만나야 되고 만찬만 해요 근데 사회에 던져지면은 그게 쉽지가 않다 맞아요 왜냐면 새로 만난 사람도 적고 음. 음. 그러면 좀. 네. <웃음> 헤어지고 났을 때 이제 본인이 감수할 수 있으면은 해라. 대학교 CC 정도는 감수하기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인생에서 치명적인. 어어 어, 맞아요. 어. 감수해야 되는 것보다 CC를 해서 없는거나 재미 같은 게더 많은 것 같아요. 맞죠. 그렇죠? 음 네. 맞아 맞아. 무조건 많이 해보세요. 맞아요 여러분. 연애는 좋은 거예요. 학교 사연에도 고통일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고통이었던 기억이 잘안 나요. 십년 전? 나 얘기는 그만하지. <웃음> 여러분, 시시 많이 하세요! <웃음> <웃음> <웃음>